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유튜버 정선 입니다 저는 작년에 비즈니스 유튜버로 연봉 5억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소득을 벌수 있게 해준 주치의가 계세요 하루종일 컨텐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컴퓨터에 어떤 때는 막 3시간 4시간 이상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통증이 심하고 병원에 가고 온갖 것을 다해도 크게 진전이 없고 가장 문제는 바로 시간이었어요. 도수치료 받으려면 병원에 오가는 시간, 도수치료 받는 시간 선호시간은 그냥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픈데 통증을 참고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아주 신박한 훌륭한 제품을 소개받았습니다. 바로 밸런스포츠인데요. 저랑 같이 마케팅 공부를 하는 우리 김나영 대표님이 저와 같이 시간이 없는 이런 환자? 아니, 환자를 환자 위해서 개발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작업하고 그냥 자기 전에 15분 정도 누웠다가 자거든요. 더 좋은 기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까지 배우거나 할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것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기 전 15분 밸런스포츠에 누웠다가 잠을 자요. 침대의 아이의 자리 밸런스포츠가 있습니다. 제 옆자리에 같이 자요. 15분만 누웠다 자면 일단은 꿀잠을 자고요. 다음날 일어나면 너무 개운한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안마기도 아닌데 무슨 원리로 이렇게 신박하게 해주나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낮 동안 작업하느라고 굳어있는 제 목, 등, 허리를 밸런스포츠가 쫙 펴주는 것 같아요. 또, 굳어있는 것도 풀어주고. 아, 저는 무슨 원리인지는 아무도 모르겠는데, 밸런스 포츠 만난 후에는 목 통증, 허리 통증 다 잊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제품 만들어주신 김나영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제품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허리가 아파서 못하는 분들 많거든요. 목이 아파서. 네 통증이 있는 삶은 정말 삶의 퀄리티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병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아까운 시간에 내 인생의 이런 중요한 황금 같은 시간에 병원에 일주일에 두세 번을 간다니 정말 병은 없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간단하게 자기 전 15분으로 이렇게 변화될지는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안 아프니까 예전에 아팠던 거를 기억을 못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전에 늘 밸런스포츠에 누워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내 건강을 지켜준 주추인는 바로 밸런스포츠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뭐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뭐. 복잡한 사용하면 더 효과가 좋겠지만 저처럼 자기 전에 15분 누웠다가 한번 주무셔 보세요. 일단 꿀잠 다음날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